안녕하세요, 원장님. 하이로. 아, 졸립다. <웃음> <웃음> 졸립다. 왜시냐 이금이들 아, 아. 네. 네.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이. 오늘 어떤 어떻게 나왔어요? 오늘의 서든어택 광고 촬영장에 나와있어요. 와, 촬영 되게 크다. 촬영장이 매우 크고, 네. 휴대폰들도 많고, 바람도 많고. <웃음> <웃음> 옷 입으셔도 되는데 <웃음> 괜찮아요 어, 오늘 근데 아침에 찍고오고 싶지 았어요 아침 7시에 도착했고 네. 퇴근 예정 시간은 밤 10시 30분이에요 <목소리도> 아, 네자숟가락좀한번가볼게요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 번만 네, 달 대로 네네 지금 한 8시간 정도 찍었고, 7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촬영도 화이팅 해볼게요 심은뜬 캐릭터 기대해주세요 일단 여기 주소모님 회사 좀 바뀐 게 있었고 이게 바뀌었고 체력 훈련 신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선배님이 암살자의 왕이라는 개념이 스토리 상으로는 준 씨가 이 뭔가 교도소에서 구해온 어린 친구 같은 개념인 거예요. 다들 액션. 철연주. 역시. 여기 왔다. 지금 무슨 샷 찍으신 거예요? 추성훈 오빠가 날 약간 단련시키는 음... 그런 신이었어요. 오래간만에 다시 당기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? 약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야 웃음지 힘들어야 돼 근데 요즘에 되게 촬영 많은 것 같아요 골드 인연도 찍고 거의 열흘 동안 음. 촬영 8일이었던 것 같은데 열흘에 촬영 8일이요 어.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슈퍼 셀러브리티의 삶이 아닌가 이런 추위를 좀 피하기 위해 챙기는 게 있나요? 전춥찔이에요 추위를 피하는 방법은 존재하잖아요 <웃음> 어제 저녁은 뭐 어떤 거드셨어요 저녁에 집 청소를 오랜만에 하다가 아뭐 먹지? 하다가 자름 치킨으로 로딩을 <웃음> 했습니다 액션! 야 음식이란 뭐냐? 산내가 나를 못 포기하는 거야 바로 갈게요.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하나, 둘, 셋. 현재 시간 10시 38분. 15시간의 촬영 스케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. 저는 기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서 와플을 먹고 반신욕을 하고 타투를 지우고 화장도 지우고 잘거예요 오늘 추운게 좀 힘들었지만 성훈오빠랑 또 재밌게 촬영 추억을 남겨서 행복하고 뿌듯한 드디어, 나의 복수가 완벽해지겠군. 서든어택 시즌2, 아라크네.